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. 고혈압 당뇨병력자가 작업 중 쓰러져 심폐정지되었다면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정고법 2003-5663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쟁점.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당에서 인정된 사고 경위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 작업 도중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이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가 매우 쌀쌀한 새벽에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같은 작업 환경이 피범자가 충분히 예상하고 감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우발적으로 불의의 호흡 위협을 받거나 외부적 요인의 불의에 노출이 되었다고 할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